맛집 투어 오늘 네번째날 저녁입니다 네. 아 무서워요 여기 길 그냥 오도바이 막다니고 그래서 아그 짜조 맛집 가자고 해서 아까 전에 잘못 왔는데 여기는 좀 제대로 된단가봐요 역시 진정한 베트남식당은 길거리죠 그죠? 네이집인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아 상추같은거에다가 야채같은거를 이렇게 싸서 먹나봐요 음. 좋아 일단 처음에 나오는거 보면은 뭐 야채 쌈 같은게 있죠 그러고 아잠깐만그 <웃음> 다음에 역시 룽맘 소스 있고 그 다음에 그 라이스페이퍼 그 다음에 역시 베트남식당 은 항상 있는 오이하고 저거 파파야 얇게 자른거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 친구들이 먹고 있는데 맛있게 잘 먹고 있네요 아, 짜조를 저렇게 쌈을 싸서 먹는구나 원래 오케이 자 일단 나오면 또 다시 찍어보도록 하죠 여기는 짜조 맛집입니다 짜조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야 바로 그냥 튀겨서 나오는데 사이즈는 그냥 손가락만해요, 만에. 이만해. 네. 만해요. 근데 뭐 이제 뭐 직접 만들어서 하니까 맛있겠네요. 이거를 이제 이제 우리 꾸요가 어떻게 먹는지 네, 보여 주는 거예요. 일단 보면 라이스 페이퍼를 하나 뜯어서 짜요 빨리 먹어 팔아퍼 <웃음> 자 그렇지 뜯어서 야채를 네 어, 종류별로 조금씩 넣나봐요 야채를 넣고 저 파파야 자른거 좀 넣고 오이도 넣고 그 다음에 네. 저 스프링롤을 짜요 어, 자요. 저거를 넣어서 말아가지고 아저씨 오토바이 사느라고 손도 들어올텐데 물티슈 꺼내놨더니 안 닦았나? 안 닦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거를 네저 누엉맘? 누엉맘? 저 찍어서 먹나봐요 아 응원? 응원 응원 맛있다라는 뜻인가 봐요 응원? 어. 응원 <웃음> 오케이, okay. 자 저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, 여기 이름이? 뭐예요? H반 흡안? 람권 까이? 뭐 이건가봐요 네, <웃음> 자 어쨌든 여기서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거 한 접시 에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는 두 접시 먹었어요 그래서 세븐업까지 해가지고 6만 7천동 세븐홈이 7,000동 인가봐요 그리고 예, 짜조 10개가 3만 동이니까뭐 10개 1500원 한개 150원 꼴이었네요 짜조.. 짜, 짜조라고 짜 하면 안되지 짜요인데 안에는 보니까는 그냥 돼지고기 가른 거 하고 야채 조금 넣어서 네, 그래서 튀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, 먹을만 했어요 근데 이 집이 베스트는 아니, 아니라고 네, 우리 꼬요가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까지요 여기가 꼬요가 수업을 듣는 데가 봐요 이렇게 학생이 꽤 있네 와 신기하네 이런 데서 수업을 듣는구나 교실은 뭐 비슷비슷하네 약간 중국 느낌도 나고 네. 역시 창문 다 열어놓고요 셋. 아, 학교 다닐 때 생각나네 4일째 여행 중인데, 꾸요가 그래도 자기 시간 빼가면서 저 이렇게 같이 다녀주고 뭐이런저거 소개해주고 이런 게 너무 고마워서 꾸요에게 차한대 사줬습니다. <웃음> no! Okay? 네. <웃음> 차한대 사줬고, 뭐 얼마 하진 않은 거지만 그래도 꾸요가 그 자동차 종류 중에 제일 예쁜 게 뭐냐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는데, 고런 차가 뭐 아무튼 모르겠는데 비싼 차였어요 네. 그래서 모형 자동차 하나 사줬어요 안녕하요 <웃음>